미니 예, 네,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 정원 35% 그리고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어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이 경우는 뉴저지의 경우입니다. 예. 네, 뉴저지의 경우에 이제 어, 결혼 아직 뉴욕은 발표가 안 됐어요. 결혼식 피로연 아마도 가능 3월 중으로 아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뉴저지 같은 경우는 5일부터 결혼식 실내 피로연 허용 인원을 정원의 35% 또 최대 150명까지 확대한다고 음. 발표를 했고요. 결혼식 야외, 야외에서 하는 피로연 같은 경우는 최대 150명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어, 그 대신 어, 뭐 결혼식 관련한 뭐이 실내에서 하는 모임 같은 경우 음. 이제 뭐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 열명 안에 이내로 제한이 된다는 거요런 것들 그다음에 뉴저지도 서머 캠프 가능하도록 발표됐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뉴욕시 서머 캠프 가능하다는 거올 여름에 이제 아이들 그런 캠프도 음. 보내실 수 있는데 뉴저지도 가능해졌고요. 이제 봄이 되니까 점점 결혼하는 커플들도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그런 못했거든요. 그렇죠 못했죠 보거나 뭐 온라인으로 결혼식을 맞아요. 하거나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